제가 됐다 투표할 때 무엇을 원하든 다 한다 투표 이번 달 쉬는 날 있는 거 알고 있어? 2020년 4월 15일 시간 내서 10분만 딱 쉽게 정확하게 집중해서 낭랑 18세부터 다 같이 언제까지 바라보기만 할 거야 이제 투표해야지 너가 투표하지 않으면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You can also change Korea. 야! 야! 나도! 나도 투표할 거야!